아트연구개발실장 박예원입니다. 오늘은 헐리우 스타들의 레드카페 각종 화보에도 자주 등장하는 거울같은 미러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물놀이에 하고 가면 예쁠 마린 미러아트와 네. 인싸템 반사프리즘을 활용한 컬러 반사 만들기 썸머 카니발 아트를 준비해왔답니다 오늘도 역시나 예쁩니다 네. 선생님 이게 하늘에잘 잡히나요? 아, 네. 역시 이건 실물인데 말이죠. <웃음> 자 이벤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오팔프리즘 캡처 후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벤트. 다들 아시죠? 네 다들 아시죠? 방송을 보시면서 모자기로 방송 사진을 캡처해 주신 다음 지금 보여드리는 해시태그 6개 사나센사나센 t v 오팔프리즘, 오프리예원십장아트, 마린미라아트 썸머카니발아트와 함께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네. 무려 오팔프리즘 신상! 여러분 신상의 신상. 완전 됩니다. 따끈따끈한 신상! 진짜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주얼 프린세스 이 아이를 예쁜 별용기 10ml를 세 분께 드리니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네. 행운의 주인공이 되는 기회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네. 아 오늘 기다려 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오늘 진짜 다들 엄청 <웃음> 들어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실리 선생님께서 미리부터 들어와서 대기 타고 계시던데. 음, 반갑습니다. 로이 네. 셰사. 그래서 헐 대박이라고 여러분. 네. 괜찮아, 많이 많이. 아, 돈이 될 정도로 다큰다큰 하신다고. <웃음> 네. 네. 그럼요, 그럼요. 음. 별 용기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예상보다 정말 빨리 소진되었어요 아. 새로 이 제작을 제 해서 다행히 어제 도착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이 아이도 예쁜 별용기에세 분께 오늘 추첨해 드릴 테니까 캡처 오기 네. 많이 많이 참여하세요 네. 필실색이랑 네. 꼭 같이 해서 올려주셔야 만 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또 신상 주얼 프린세스 발색을 한번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신상이 나왔으면 발색 네. 보여 드려야죠 자 저희 주얼 프린세스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입자가 들어가 있고요 음. 여기 안에 핑크 핑크 빛나는 육각 아이도 들어가 있어요 음. 정말 이런 보석 같은 그런 느낌 공주 글리터 같은 그런 느낌을 표현하실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캡처는 네. 자유롭게 예쁘게 하면 되죠 아, 그렇죠 음, 네.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십니다 음. 아, 선생님 그리고 손, 선생님이 손가락 다치셨어요. 어, 조심하세요. 오늘 네, 손을 다쳐서 오늘 원래 미러를 할때 이지로 아 미러를 하잖아요. 아, 그래서 오늘은 좀 중지로. 아, 살짝 양해를. 중지, 중지로 해야 될 듯. 제가 다 이해해 주실 네. 거예요. 그래도 어제 연습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웃음> 그리고 세실리아님이예언세실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몰래 예고 끼 아, 들어왔어요 아 정말요 라고. 세실리아님 반갑습니다 제니아님도 안녕하세요 몰래 지니아님? 몰래 보는 라이브가 네. 제일 꿀잼이라고 네. 맞아요 오늘 몰래 몰래 조심히 주세요자 이렇게 저희 주얼 프린세스를 다 아시죠 저희 짜요 클리어 젤 100ml 아, 알죠, 자, 알죠. 짜요 클리어제 100ml와 주얼 프린세스를 믹스해 놓았고요. 음. 제가 지금 그 시럽, 시럽 컬러를 발라 놓았어요. 네. 이 위에서 저희 주얼 프린세스 발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린입니다. 음. 기다렸어요. 라고. 반갑습니다. 진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 시럽 컬러를 바르고 올려도 예쁘고 그냥 베이스 투콧한 위에 그냥 이 아이 그냥 올려주면은 너무너무 예쁘고 발색 네. 예쁜데요? 그쵸 네, 네. 안에 육각형 모양이 있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예쁘게 연출할 수 있어요. 주얼 프린세스. 아, 네. 역시 이쁘다 예쁘다. 자, 이 아이 큐어 한번 할게요. 네. 제가 짠, 주얼 프린세스 발색을 준비해 왔답니다. 역시, 역시. 자, 주얼 프린세스를 지금 그냥 클리어팁에서 발색을 해준 느낌이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방금과 동일한. 음. 음, 해준 거고, 자, 지금 여기 3번부터 마지막까지는 저희 쥬얼 프린세스와, 어, 울킬 크리스탈 안에 있는 네오 사파이어라는 아이가 있어요. 네, 어... 쥬얼 프린세스의 이제 육각형 모양은 이렇게 크기가 좀 있는 아이로 포인트로 사용하기 좋고요. 네네. 네오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육각형인데 잔잔한 이런 아름다움을 배포하고 있거든요. 어... 이거... 어, 정말 이쁜데요? 이걸 오늘 단품으로 지금 오픈을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제저 주얼 프린세스와 네오 사파이어를 같이 사용을 해서 음. 이렇게 발색을 표현하시면은 지금 3번부터 마지막까지는 아. 다 주얼 프린세스 플러스 네오 사파이어를 같이 해준 거예요. 아. 그러면 큰 입자 육각도 있고 작은 입자도 있죠. 음. 이거는 이제 네오 사파이어를 같이 해준 거니까 오늘 지금 방송할 때 20% 할인할 때 그럼요, 오늘 그렇죠. 정말 이 단품들 두개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예쁜 여름 아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어머 어머 오자다리 진짜 완전 예쁘죠. 반짝이 <웃음> 어, 정말 요즘 알라딘 영화가 유행하잖아요. 요즘 완전 대세죠. 네, 네. 거기 나오는 보석 같지 않나요? 진짜 완전 예뻐요. 그러게요. 네 유주연님께서도 음. 네오사파이어 음. 진짜 시원한 색이라서 딱 지금 계절에 유용할 것 같아요. 그 이렇게. 저희 주얼 프린세스 오늘 모자기로 캡처해준 세 분께 별용기로 드릴 테니까 음. 오늘 캡처하기 많이 참여하세요. 네. 네. 그리고 텍사스 레인저님, 호보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텍사스 레인저님. 반갑습니다. 항상 미국에 계시는데 <웃음> 방송 봐주시고. 호보님도 네. 늘오파 방송을 듣고 하 아, 맞아요. 호보님. 호보님또 인스타 아이디는 피그님 <웃음> 기억한답니다. <웃음> 어, <맞아요. 웃음> 네. 역시 자, 이쁜 거다, 음. 이쁜 거는 이쁜 거라고. 맞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오프리 예원실장과 함께 마법의 세계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져봅시다, 네. 한번 여러분. 첫 번째 아트는 마린 미러 아트입니다. 저희가 여름이 되면 시원하고 마치 거울 같은 그런 미러네일을 누구나 한 번쯤 도전해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럼요그 오늘은 오팔프리즘 크리스탈리나 4종 세트 다시죠그 이쁨을, 네, 이쁨을 다 담고 있는 크리스탈리나 4종 세트 안에 들어있는 크리스탈 실버를 활용한 미러 표현을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네네. 정말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네. 정말 여기 안에 내부가 다 비치는 듯한. 약간 저희 얼굴에 비치는 것 같은 건제 특색인가요? 네. 제가 지금 저기 사진을 보면은 제 아이폰 핑크색이 비쳐요. 어머티어머티에 <웃음> <원 팀에. 웃음> 완전 이 미러 미러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실게요. 아, 그렇게 보니까 배노 진짜 보이네요. 네, 네. 그래요뭐 뭐. 음. 제가 그 크리스탈리나 음. 음. 중에서 이제 크리스탈 실버를 사용을 했고요 음? 그 도로 아? 이 진짜 너무 궁금한 아트예요 그쵸 보통 이제 그 크리스탈 실버 같은 경우는 크리스탈리나 세트에 들어있는 건데 크리스탈리나 세트 같은 경우 어디 하나 예쁘지 않은 아이가 없어요 아, 이 눈부실을 예. 보고 지금 에어컨도 반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네요 아, 찾았습니다 제가 크리스탈리나 아, 세트를 아, 가지고 왔는데 이 아이가 지금 사라세네 이렇게 세트로 기본 용기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정말 지금 오늘 방송을 20% 하면은 정말 착한 가격에 계다시수 있거든요. 정말 꼭 기타세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이 실버 같은 경우는 순은 글리터예요 순은으로 네, 순 네순 제작된 글리터여서 특히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은이기 때문에 정말 가볍고 순은이어서 살짝 골드기도 감돌기 때문에 더욱 고급스러운 연출이 가능한 아이템입니다 효은이 됐 음. 네. <웃음> 보통 저희가 미러 파우더를 발색할 때는 블랙 블랙을 많이 사용하시고 있, 있잖아요 네. 하지만 저희 오팔 프리즘 크리스탈 실버는 정말 거울 같은 미러 표현이 가능한 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네일을 파스텔 컬러에서 표현해볼 거예요 파스텔 하늘을 미리 이렇게 투콧을 해놓았고요. 2위에서 네. 저희 이제 크리스탈리나 실버 발색을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다들 크리스탈리나 네. 꺼내시니까 음. 저거 진짜 요물템 진짜 간지짱이라고. 진짜 도넛 두 개님께서 완전 고급 글리터. 아, 뭘좋아하신데요 <웃음> 네. 건녕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투콧을 미리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그 먼지를 살짝 닦고 저희 미러가 완전 잘 나오는 산타 탑젤을 음, 사용하도록 알죠. 하겠습니다. 네. 자, 미러 네일을 표현하실 때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 베이스를 바르실 때 아주 고르게 표면이 발라져야 돼요. 그래서, 고르게. 네, 미러 네일은 반사가 생명이기 때문에 손톱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반사가 잘 되지가 않으니까 음. 꼭 베이스를 도포하실 때 이제 그 고르게 발라주세요 네. 자, 저희 산타탑젤로 산타탑젤로 우선 바르고 60초 큐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60초 네, 제 램프는 그 48와트 제니퍼램프입니다 저희 탑젤이 레벨링이 정말 좋아가지고 고객님들께서 미러 전용 탑젤이라고, 진짜. 네. 세실리아님께서 진짜 네. 파우더 쓰려고. 했죠. 그래서 샌딩 엄청 하신다고. 음. 이런 느낌 나게 하려면. 네. 세실리아님, 그럼 이 스톱탑젤을. 세실리아님 스톱탑젤 있으시지 않나요? 아, 진짜요? 있으시지 않나요? 오늘 없으시면은 오늘 이 방송하실 때꼭개 타세요. 네. 자, 이렇게 탑젤을 도포를 했고요. 음. 제가 60초 큐어를 하겠습니다. 네. 아 도넛둑이니까 아시네요 산타 탑즈는 진짜 파우더와 잘떡이에요 여러분 아 맞아요 정말 잘 나오거든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음. 저희 여기 스튜디오 내부가 보이는 것 같다니까요 네. <웃음> 뒤에 배경지가 보이는지 뭐 지금 보시면은 두 번째 아트의 경우는 이제 그 아이스 블루 같은 컬러가 붙이잖아요 네네. 이거는 크리스탈리나를 제가 한 번만 문질러 준 거예요 음... 근데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같은 크리스탈 실버인데 완전 실버끼가 도는 미러잖아요 네네. 이 아이는 두번에 문질러 준 거예요 아... 어, 근데 한번두번 번 했을 때 느낌이 약간 다르니까 네 완전 오... 달라요 아... 네, 그래서 베이스 컬러를 어떤 걸 초이스 하시는에 따라서 한번 문질러 줬을 때는 그 베이스감이 살짝 보이면서 이렇게 아이스 블루 미러를 연출하실 수 있고, 음. 또 그냥 저희 크리스탈이나 실버를, 산더탑 젤을 두번 이제 문질러 주시면은 이런 표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 아기감독동 얼굴이 공개되시나요? 아 안돼요, 안돼요. 아, <웃음> 네. 안됩니다. <웃음> 쉿 <웃음>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산더탑 젤을 바르고 60초 큐어를 했습니다. 네. 저희 산더탑 젤, 하라센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네. 네. 오늘 많이 많이 겟하세요 네. 앞에 쓰시는 중이에요.라고. 자, 그러면은 크린스탈리나 실버를 바를 때 팁이 있습니다. 바를 때 이렇게 찍으셔서요. 네. 정말 소량으로 이렇게 톡톡톡올리시요 그러면서 어. 톡톡 올리면서 돌려요. 아 오, 어. 잠시만. <웃음> <안> <웃음> 너무 돌렸네요. 너무 <웃음> 돌렸네요. 자, 톡톡 올리면서 이 손을 가볍게 하면서 이렇게 위로 보내주시면 되세요. 어. 네. 이렇게 톡톡톡 하면서 아, 위로 그냥 두드리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미러가 진짜 한 번만에 바로 드세요. 아, 여러분. 보이시죠? 저희 천장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크리스탈 시범 못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살살 털어주시면은 저희 위에 천장에 조명이 몇 개인지 보이는데요? 그쵸죠 조면 <웃음> 지금 어, 한두세네다 한두, 한두, 여섯 개 보인다. 아, 대박이죠. 자 이렇게 해서 물티슈로 한번 모든 부분만 제가 닦아줄게요. 아, 그럼 드탑질은 논탑인가요, 라고 네, 로나이프 탑입니다. 음. 정말 미경화가 1도 남지 않아요. 맞아요. 그것도 지금 그것도 맞아요. 그렇구나. 미경화가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순음이기 때문에 착 달라붙습니다. 보이시죠? 와. 지금 완전 완전 곱게 지금 내부가 다 보입니다. 선생 네. 거울이네요. 완전 입니다자 이렇게 해서 아이스 블루 컬러가 살짝 감도는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자이 아이가 지금 마린미러 아트에 있는 이번의 느낌입니다. 음. 보이시죠? 아이스 맞다. 블루가 감도는 느낌. 음. 저희 크리스탈리나 세트에 있는 크리스탈 실버입니다. 음. 자이 아이 10초만 큐어를 하고요. 음. 산타 탑재를 한번더 바르고 60초 큐어 후에 문질러주면 은 5번 느낌이 되니까 아. 이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라님 안녕하세요 오팔 프린스입니다 아, <웃음> 나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저희 크리스탈리나 세트 같은 경우는 진짜 어디 하나 예쁘지 않은 게 없어요 이거 진짜, 진짜 너무 예뻐요 아, 여러분 아시죠? 저희 워메이드 하이트 완전 산화샘에서 너무 인기를 많이 받아서 이제 완전 단종된 거 네, 이 아이도 어.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 아, 거의 저건이... 없어요. 네. 맞아요, 선생님께서. 얼마 안 남았다고. 맞아요. 지금 빨리 구매하셔야 된다고. 있을 때 개타자입니다. 나중에, 음. 어, 살까 말까 머무르다가 나중 없으면은 구매를 아예 못하시거든요. 그럼 네. 슬프잖아요. 어, 아, 그때 빨리 살걸. 저희 여기서 지금 하나하나 다 이쁜데 크리스탈이라 4종 세트에서 지금 크리스탈 다이아몬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네. 네. 다이아몬 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정말 난사 같은 이런 느낌인데, 정말 주얼리를 담아놓은 같은 느낌이에요. 이 아이를 저희 오팔 코지 아시죠? 아, 오팔 코지를 바르시고,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정말 예뻐요. 이거도 예, 오피스 여성들이 하면 정말 예쁠 그런 느낌으로 네, 연출을 하실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음. 크리스탈리아 세트는 정말 어디 하나 버릴 아이들이 없어요 언제나 진짜. 사랑받는 아이들 네, 언제나 사랑받는 진짜 사계자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 음흠. 이 아이도 블랙에 올라가면 진짜 예쁘거든요 음. 네, 저희 또 오팔프리즘에서 한 방송에서 이거 활용한 방송 많으니까 음흠.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슈퍼 크리스탈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자이 아이도 한번 느낌 보실게요 이렇게 자 이런 다채로운 느낌 슈퍼 크리스탈 자, 슈퍼 크리스탈을 발색해 놓은 아이는 이 아이 이 아이도 워낙 곱기 때문에 미러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오. 이렇게 문질러서 동일하게 60초 큐어 한 다음에 금방색 한 것처럼 하시면 됐습니다네 음. 너무 예쁘죠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크리스탈 실버는 이런 느낌 여러분, 음. 네, 이 아이는 정말 네. 대박이라고요 꼭 개타십시오 세서스 레인저는만들 꼭 사야 하는 아이템이라고. 네. 이것만, 이것만 세 개씩 쟁여두신 선생님도 많으세요. 아니요, <웃음> 아직. 네. 진희님께서 네. 쟁여둔 거라 마음이 너무 편해요.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맞아, 맞아. 진희님께서는두개 쟁여놓으셨어. 아, 그림인데. <웃음> 네. 아, 다들. 아, 네. 진짜. 이쁜 예, 아, 건 다들 아시겠 이쁜건 아, 맞아요. 네. 그리고 하나비님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빠는 요즘 여름이라 더 핫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맞아요. 하나비님. 여름엔 글리터 아, 여기서 그걸 안 보여드렸네. 슈퍼 매직 퍼로라. 이것도 크리스탈리나 세트 안에 있는 건데, 음. 또 믹싱해서 바른 느낌과 또 이렇게 문질러서 표현한 느낌이 다 다른 느낌. 보이시죠? 그래서 크리스탈리나는 정말 어디 하나 버릴 게 없는 오늘 20% 할인하실 때꼭겟 하세요. 네. 여러분, 6시까지만입니다. 네. 꼭 가서 가져, 제발 가져가세요. 싶어서. 그러니까 6시 지나고는 안 되시는 거 아시죠? 어, 그러니까. 자, 이렇게 아이스 블루키가 감도는 미러가 표현이 되었고요. 여기에 저희 산타탑재를 한번더 발라서 미러를 표현하면 완전 쨍한 실버가 되세요. 자, 미러를 표현해줄 때는 표면을 항상 고르게 발라주세요. 아 어, 진짜 선생님 이게 네. 거리... <웃음> 거울 이게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이 아이 음. 60초 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카메라 첫 장을 보고 있는데 네. 안에 뭐가 또 있어요. 맞아요. <웃음> 완전 <웃음> 정말 미러. 음. 네. 아도 <웃음> 너무 예쁘다. 음. 지금 이렇게 두번 미러를 해주면은. 두 번의 표현해 주므로써 우리가 네일이나 패디에 시술을 할때 리프팅이나 음. 프리엣지 부분이 벗겨지는 현상을 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네. 아 미리 생여두고 방송 보니까 뭔가 안심하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주마주마하지 않고. <웃음> 네. 사실, 근데 뒤에 네. 뒤에 보여줄 게더 많아요. 맞아요. 진짜 오늘 보여드릴 게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네. 손톱에 이거 하고 다니면 거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웃음> 진짜. 거울이 필요가 있나요? 엣지있게 손톱으 들어주세요 <웃음> 자, 저희 그리고 오팔프리즘 신상 화이트오션이 있죠 아 네네 네. 화이트오션 느낌 한번 보실게요 정말 화이트오션은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백사장 있잖아요 네네. 백사장에 햇빛이 비치면 완전 그백사장이막 차가차가한 느낌 있죠 아 알죠 알죠 네, 그런 느낌이 표현되는 아이예요 블링런 아, 분이시나요 어, 요즘 어머.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아이도 블랙에서는 이렇게 미러처럼 표현을 아. 하실 수 있어요 완전 이쁘죠? 네. 이게 지금 같은 글리터로 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거든요 아세상이 음. 컬러, 시럽 젤 무슨, 무슨 라임인지 아시겠죠? 트로피칼 라임 음. 트로피칼 라임을 제가 액상화 시킨 거를 젤로 만들어서 지금 베이스 컬러를 해주고 60초 큐어를 해서 아. 미경 허위 없는 상태에서 한번콕 찍어준 느낌이에요. 음. 찍거나 뿌리시면은 정말 예쁜 연출을 하실 수 있고, 이 미러는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 아 또세사입니까 네. 화이트 옷은 꼭겟하세요 네. 화이트 오션이 슈가 블리터인가요 어, 그렇죠. 슈가 같은 느낌이죠. 네 슈가 같은 음. 느낌인데 살짝 음, 페리독트 슈가한 또 다른 느낌이에요 음. 네, 저 요팔프리즘 슈가 라인은 어느 하나 같은 게 없어가지고 맞아요. 다 다른 느낌입니다 음. 자 이렇게 크리스탈 실버또 묻힙니다 자 톡톡톡 해주겠습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네. 피부에 파운데이션 먹여주듯이 톡톡톡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퍼프하듯이 아, 이렇게 톡톡. 먹여주면서 돌리면서 위로 자, 돌리면서 위로 이때는 막 세게 문지 필요가 없으시고요 음. 저희 글리터 같은 경우는 아주 곱기 때문에 그냥 손이 대었나 싶을 정도로 살살살 해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은 완전 음. 미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감독님 얼굴이 이제 보이시겠어요? 아 약간 네. 보일 것 같은 지금 <웃음> 아, 무슨 옷입고 있는데 안에 흰색 옷이 보이기 같은데요 오자이게 수운이기 때문에 정말 가벼워서 이렇게 날릴 수 있지만 정말 이 글리터는 어디서도 구하실 수 없는 아이거든요 저는 진짜 크리스탈 실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음, 그리고 이건 손으로 발라요 라고 아, 매직 툴로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왜 손으로 했냐면, 매직 툴로 하시지 않아도 그냥 손만 이렇게 올리시, 음. 올리시기만 하시면 그냥 밀어가 나오세요. 하실 수 네. 아, 뭐 네. 손을 하, 사용하셨을 때 가장 정교한 표현을, 사용하, 사용하, 정교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 음. 또 매직 툴을 사실 필요도 없잖아요. 또 저희가 아이섀도우 팁도 사고 하려면 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손으로 그냥 톡톡톡 해서 음. 이렇게 돌려주시기만 하시면 바로 표현이 돼요. 네, 그만큼 쉽게 나온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손을 사용합니다 음, 아구 늦었다 하시는 분 계신데 네. 걱정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크리스탈 실버 완전 실버가 표현이 되었답니다 자이 아이가 마린미러한트에서 5번의 느낌이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2번과 5번의 느낌을 다 보셨고요 네. 지금 이제 3번의 느낌을 한번 볼게요 네. 자 2번과 5번은 제가 60초에서 큐어를 해줬죠 산타탑 때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느낌이죠 감독님 네. 이 아이는 8초 큐어예요 아단 네. 8초? 8초! 단 8초! 8초. 네또 다른 느낌이죠 그치? 그리고 크리스탈 실버가 정말 매력적인 게 뭐냐면 저희 산라산에서 제가 유리클라우드 아트를 보여드렸어요 나요 네, 이 유리클라우드 아트 보시면은 지금 세 번째에 지금 라인 그린 거 보이시죠? 네. 이 라인의 실버가 바로 크리스탈이나 크리스탈 실버로 또 라인을 그려준 거예요 아... 이 라인도 그리스가 있고 미러도 할 하시고. 수가 있고 풀컬러도 바를 그리고... 수가 있고 정말 만능이다. 완전 만능입니다 이펄 보이시죠? 자으라고한거 네네. 이렇게 라인으로 쓰시면은 저희 라인 또 짜요 클리어제가 라인 또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트에 다 그려주시면은 너무 예쁜 연출을 하실 수 음. 있는 아이템입니다 자1 0초큐할게요네음 음, 맞아요 캐실리안이 맞습니다네자 그럼 3번의 느낌 이제 표현을 해봐야겠죠 아, 이제 너무 예뻐요 자 오늘 계속 하늘색 베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자 음. 3번은 이제 팔초 큐어인데 그 아이는 어떻게 하냐 저희 그 다이소에 가시면은 <웃음> <웃음> 다이는 그거 네, 이런 다이는 그거 가면 마스킹 테이프가 음. 이런 얇은 게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네 많죠 음. 이 아이를 제가 잘라줄게요 음. 응. 다 있는 그곳에 있는 그... <웃음> 아, 집에도 아마 마스킹 테이프 같은 경는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떼서. 응. 자, 이렇게 라인 올려줄 부분만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투콧을 응. 해줬고 미경화를 닦아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붙였죠? 응. 자, 이렇게 붙였고. 이 위에 저희 산타타 업제를 사용해서 지금 발라주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에는 8초만 큐어를 할 거예요 초. 네, 60초와 또 어떻게 다른지 느낌 보실게요 네, 그리고 보라님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반갑네요 엄지 어, 내일만 봐도 이제 누구신지 알겠어요 여러분. 아 정말요 보라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센터 탑재 발랐구요. 음. 이 아이 8초만 큐어를 하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미러가 나오면은 저희 짜요 젤로 오버레이를 한번 해주구요. 오버레이를 해도 이, 그, 이 미러 반사가 정말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음, 이게 진짜 좋아요. 맞아요. 진짜. 크리스탈 실버는 완전 강추 드립니다. 먼저 완 추천템 짜요젤는또 브러쉬도 이렇게 세척할 때도 정말 좋거든요 그 네. 살짝 짜요 클리어 젤을 먹여주고 올린 부분 이렇게 <웃음> 그리는 그 크리스탈 실버는 대용량으로 써세요. 무조건. <웃음> <웃음> 자, 큐어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8초. 네, 8초 큐어를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 크리스탈 실버를 또 미러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8초 큐어는또 60초와는 완전 다른 느낌이다. 음. 자, 크리스탈이나 크리스탈 실버도 등장합니다. 네, 또 나옵니다. 이쁜 음. 아이. 네, 이쁜 아이. 아, 아, 선글라스가 필요해요. 정말 이런 실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저는 오팔프레즘이 처음입니다. 네, 너무너무 예뻐요. 음. 네, 이 아이는 실물로 보면 더 반짝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네. 제가 선글라스를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지영 감독님도 이거 진짜 크리스탈리나 세트 완전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웃음> <웃음> 제가 주말에 선글라스 산 음. 이유는 음. 이오팔프레이 너무 눈부셔가지고. <웃음> 버 8초에서는 응. 더욱 가볍게 지금 톡톡톡 밀착이 된 느낌입니다. 어, 자, 느낌, 우와. 그냥 제가 지금 톡톡톡만 한거 보이시죠? 네. 네, 완전 이렇게 우와. 이제 미경화가 더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올렸을 때 그냥 톡톡톡 하면 끝납니다. 우와, 보이시죠? 느낌이, 달라요. 네, 우와, 느낌이 어, 다르죠? 네, 느낌이 다르죠? 음. 자, 이것도 이제 묻지 않은 손으로 이렇게 한번 털어주시고요. 네. 큐어 10초만 하겠습니다. 아, 열 때마다 행복해지는 글리터라고. 그요 워낙 곱기 때문에 좀 손에 묻을 수 있지만. 수능이기 음, 진짜...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웃음> 약간 글리스로가 된다 는 <웃음> 느낌. <웃음> 역시 네. 실물 갑이다라고. 네. 제가 오늘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모든 아트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웃음> 네. 지금 <웃음> 여러분 아트 다 복습하게 하실 수 있게 지금 2번과 5번은 보여드렸죠.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데코는 이제 이렇게 이제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되시고요. 없으신 분들 다른 느낌으로 하시면 되십니다. 바탕이 음. 중요한 거니까요. 음. 그 외에는 어떻게 꾸미느냐는 여러분들, 네. 창의적으로 마음껏. 자, 이렇게 이제 크리스탈 8초 교환이 나왔고요. 이야, 이제 마스킹 테이프 떼보겠습니다. 짠. 보이시죠? 완전 깔끔하게 지금 우와. 반달 모양 된거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손에 하시면 너무너무 이쁘겠죠? 네. ]요. 제가 이거를, 아트를 어제 한게 이거를 손에 한번 올려보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아... 완전 이쁘다 지금, 여름, 여름한데요? 크리스탈리나 8초 큐어에서 해준 느낌이 지금 이 느낌인 거예요. 음, 예뻐요. 네, 완전 여름에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는 음. 아이템. 음,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이건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지금부터 여러분 신상이 많이 나오니까 <웃음> 네, 필기를 피고. 하시면서 보십시오. <웃음> <맞아요>. 크게 떠으시고이 <웃음> 상태에서 제가 저희 신상이 이제 등장을 할 거예요. 음. 러블리 민드 4종 세트. 저희 오픈 프리즘 러블리 민드 정말 사랑스러운 글리터죠. 지금부터 러블리 민드 네, 4종 세트를 보여드릴게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러블리핀드 4종 세트인데요 1번 베이비아이스 이 아이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손흥이 음, 어. 블링감 보이시나요? 네 정말 어. 이 느낌은 뭔가 사랑의 바람이 불어온듯한 모든 어. 글리터가 진짜 완전 어, 솜사탕 느낌에서도 맞아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오! 느낌이에요 네, 처음에 저는 워낙 3번이 예뻐가지고 이 1번의 매력을 못 느꼈거든요 근데 1번을 발색을 해보니까 1번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저 진짜 1번 너무너무 예뻐요 러블리빈드 1번 데일리 아이스 발색의 느낌입니다. 이쁘다. 네. 이거는 크린스타, 이거는 지금 클리어 팁이고요. 음. 이거는 화이트 팁이고, 음. 저희 아시죠? 유리 틴트. 유리 아예 틴트를 아예. 유리젤로 만들어서 투코 대주고, 그위 미경화에 지금 찍어준 느낌이에요. 음. 아, 이건 믹싱해서 발라준 느낌이에요. 아, 네네. 그리고 블랙에서도 발라준 느낌. 이렇게 믹싱해서 발라준 느낌입니다. 음. 아, 슈팅스타 느낌이 나신다고? 네. 슈팅스타는 완전 3번이에요, 진짜. 아, 어, 그래요? 러블리 윈드 3번 아쿠아 베이스 최애 글리터. 오! 오! 완전 예뻐요. 이 아이 좀 보이시나요? 블링감. 자, 이 아이 완전 슈팅스타 같은 느낌이죠. 왜 네. 선생님이 3번을 줘야 되는 아, 고낌이 나요. 3번 ]셨네요? 너무 좋아요, 오! 진짜. 1번과 3번. 너무너무 예쁩니다, 진짜. 이 블링이 네, 장난이 안 줘. 우와 3화 뭐예요? <웃음> 이번 러블리인드 같은 경우는 우와! 이런 글리터 못 보셨을 거예요 정말 블링감이 장난이 아니고 아, 제가 모든 글리터에 다 오버레이를 해왔거든요 네. 오버레이를 해도 이 블링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 그대로예요 맞습니다 진짜 오버레이하면 블링감이 죽는 꽤 많잖아요 많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음. 정말 이 아이들은 손에 풀로만 올리셔도 정말 포인트가 되는 그런 아이고 자 이번 에프리콜 러브 음. 정말 살구잼이 담겨있는 느낌을 보실 수 있는 에프리콜 러브입니다 오, 이거 되게 독특해요 네 독특하죠 우와. 어디 하나 이쁘지 않은 게 없는 러블리 윈드 4종 세트 아. 오늘 전제품 20% 할인하실 때꼭겟 하셔야 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아. 한... 1번, 2번, 자 마지막 러브 힐 글리터 정말 사랑의 언덕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짠! 완전 이쁘죠? 정말 진짜 이번 글리터 대박입니다 너무너무 이뻐서 그냥 올리기만 해도 아픕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 아쿠아벨, 전 너무 사랑해, 지금도 제 손에 있어요 라고 그쵸, 그쵸? 완전 예뻐요 자애프리코 러브의 발색 보실게요. 음, 아. 자, 클리어, 화이트, 살구 컬러 위에서, 블랙 컬러 위에서 음. 또 블랙 컬러 위에서의 느낌이 각각 다 다른 느낌이에요 1번 베이비 아이스의 블랙에서의 느낌은 약간 파란빛, 연두빛, 주황빛, 노란빛 다나죠 근데 2번은 또 약간 오렌지빛이 더 많이 나요 어, 맞아요. 네, 가까이서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완전 얇은 하얀 막대기 같은 것도 들어있거든요 네네. 진짜 예쁘고 자, 러블리윈드 3번 아쿠아벨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어? 진짜 어떡해. 아쿠아벨 너무너무 예뻐요 아쿠아벨 너무너무 예쁘고 세상 너무나 예쁘금 네. 4번 러브힐 글리터의 느낌 어디 하나 예쁘지 않은 아이가 없는 진짜 어쩜 이렇게 다 예쁘죠? 러블리윈드 4종 세트를 지금 사용할 거예요 하, 여러분 네. 이 4종은 윈드. 정말 여러분이 정말 네. 완전 이대로 보실 수 있을 만큼, 네. 진짜 예쁘고. <웃음> 진짜 너무 예쁘고. 네. 나라님께서 섀도우로 만들면 예쁘겠다고. 아 저희 진짜. 또 글리터는 무독성 글리터 아닙니까? 아, 그럼요. 네. 화장품 인증 글리터. <웃음> <웃음> 아, 진짜 러블린드는 직접 봐야 해요. 진짜 저도 기님는 말대로. <웃음> 진짜 이렇게 화면에서도 지금 블링블링 혼자서 블링블링 하는 거 보이시죠? <웃음> 반짝반짝 막 하고 있습니다. 러블린드. 진짜 음. 저도. <웃음> 아, 엄지잖아 역시 예원실장님. 아, 정말 이쁘다. 아, 너무너무 이쁩니다. 진짜. 글리터가다 했다 아트입니다 응, 글리터도 다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아트를 해봐야겠죠. 자, 베이비 아이스. 러블리빈데 베이비 아이스를 제가 미칭을 해볼게요. 베이비 아이스. 자, 짜요자를 짜주고요. 너무너무 너무 예쁘다. 자, 베이비 아이스좀 가지고 올게요. 응. 이렇게. 벌써 예뻐. 진짜 예뻐요. 어, 진짜 벌써 예뻐. 진짜 예쁘죠? <웃음> 아이스크림 같은 <웃음> 느낌. 우와. <웃음> 자, 이 아이를 브러쉬. 네, 진짜 완전, 완전 예뻐요. 음. 자, 베이비 아이스를 이렇게 모양을 약간 삼각형 모양처럼 올려볼 거예요. 음. 자, 올리기만 해도 예쁩니다. 진짜. 자, 이렇게 베이비 아이스를 올려줄게요. 벌써 시원합니다. 벌써 시원하죠 정말. 벌써 시원해요. 네. 오늘 폭염 질보라고 했는데 음. 아이 방송 보시면 폭염 따위 없습니다. 진짜 너무 덥더라고요 오는데. 아, 너무 덥더라고. 자이 베이비 아이스 위에 어떤 아이가 올라가냐. 음, 저희 뭐죠? 오팔 프리즘 신상. 아 오마이. 어, 어, 어, 어. 네 아쿠아 주얼리가 올라갑니다. <웃음> 자, 자 아쿠아 신상은? 주얼리. 자 아쿠아 주얼리 보실게요. 어? 자 아쿠아 주얼리는 정말. 바, 보, 바다를 담고 있는 그런 주얼리 진짜 바다 똑같네요 정말 보석이 담겨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우와. 이 아쿠아 주얼리를 제가 발색을 해왔어요 이거 진짜 예뻐요 여러분 진짜 <웃음> 예쁘죠 <웃음> 이 아쿠아 주얼리에는 안 난사도 있고 글리터도 있고 여러 가지 느낌이 육각도 있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골라서 우와. 쓸 수가 있거든요 저 보고 입틀막했어요 너무너무 진짜 이거 진짜. 진짜 예쁘다 이 아쿠아 주얼리 제가 클리어 팁에서 발색한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 아쿠아 쥬얼리. 너무 네. 예뻐요. 그냥 우리 손톱 위에 그냥 발라만 줘도 정말 예뻐요. 네. 네.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화이트나 이제 시럽젤 위에서의 느낌. 아, 아쿠아 쥬얼리. 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아쿠아 쥬얼리 같 감독님. 블랙에서 대박이거든요. 어, 블랙에서 대박이에요. 자, 블랙에서의 느낌. 와, 진짜 보석같아요 완전 보석같죠? 네. 완전 주얼리같은 그런 느낌 자개 네일같은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아쿠아 주얼리구요 음. 그냥 믹싱을 해서 바르기보다는 하나씩 미경화에 톡톡톡 얹어주시면 되세요 음. 네, 그러면 은 완전 곱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음. 나안 읽어서 음. 끝났다 하와이 갑시다, 여러분. 아, 진짜 완전 하와이 글리터 같네요. 아쿠아 주얼리. 아니, 여러분, 응. 이거 하세요 놀러 가셔야겠다. 진짜. 너무너무 예쁩니다. 아 아쿠아 주얼리. 너무 예쁘다, 이거. 네. 이거, 저, 이건 또 놀러 가는데. 네. 희해, 이것도... 아, 아유, 그럼 아 완전 예쁘죠. 블랙에. 아 블랙에 올리고 나머지 네 개는 그냥 믹스해서 올리고. 네. 너무 좋네. 자, 여기서 지금 아쿠아 주얼리 안에 난사가 있어요. 네네. 제가 이 작은 난사를 골랐을 거예요. 음흠. 자, 짜요제를 살짝 묻힌 다음에 음흠. 보면은 작은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골랐을 수가 있거든요. 아, 또 골랐으면 재미있네요. 네, 완전 좋아요. 자, 오늘 신생 대발표, 청장 제이버, 피뽀 피뽀라.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유리 소독 같은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네. 어, 이 진짜 이쁘 네, 그래서 유리소각을 내가 이렇게 연출하실 수도 있고 간혹 큰 나이도 들어있거든요 음. 그런 아이들은 저희 시크 가위 있죠 네네. 그런 걸로 잘라서 또 다른 연출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란서아 진짜 통장되겠다 음. 진짜, 나한이... 아, 진짜. <웃음> <텅텅> <웃음> 진짜 이뻐요 아쿠아 좋아한이 네. 오늘 6시까지 20% 음. 할인인 줄 알거든요 할인되실 때가서가시는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쿠아 조얼리안에서는 제가 유리소각 느낌을 아, 이렇게 톡톡 두 개를 올려봤어요 여기 안에 보시면 또 글리터도 있거든요 이런 네. 글리터 있어요 이런 네. 글리터도 몇개 올려볼게요 네. 자, 이렇게 정말 또 블링이 더해졌네요 블링에 블링을 더하면 정말 네. 완전 블링블링이라고 자 블링이죠 자 여기서 이제 또 끝이 아닙니다 아, 똑같이 자, 이쁜 지금 아쿠아 주얼리를 올려줬죠. 뚜껑 잘못 덮었네요. 못덮보냈어요 어, <웃음> <칠할 뻔했어요. 웃음> 자, 아쿠아 주얼리를 지금 저희가 올려준 느낌이 지금 이렇게 처음에 러블리 윈드에 있는 베이비 아이스를 깔아주었고요. 음. 두 번째 지금 아쿠아 주얼리 안에서 난사 같은 느낌의 초이스에서 두 개를 톡 올려주었어요. 음.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저희는 단품으로 풀어드린 올킬 크리스탈 네오사파이어 있죠? 네네. 자, 이 아이가 또 포인트로 아한 두세 개 올라가면은 정말 예쁘거든요. 그냥 완전 바았속입니다 바닷속. 네, 바다예요, 바다예요. 지금 완전 바다예요. 자, 이 아이 또 골라서 이렇게 음. 한세 군데. 이번 시상은 더워졌다. <웃음> 완전 예쁘죠? 그냥 톡톡톡 올리기만 하면 아트 끝입니다. 진짜. 진짜 후회하지 않거예요 보이시죠? 봐요. 지금 네오사파이어가 아 올라가서 여기 육각형. 아, 더 영롱함이, 그, 영롱함이 더해졌어요. 와. 자, 이 상태에서 진짜 마지막. <웃음> 마지막, <웃음> 마지막. 정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정말 다이아리 카라온것 같은 저희 어팔프리 아 지금 다이아 실버. 이거 다들 아시죠? 자, 눈 진짜 선글라스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이거는 수화 필요 없다고. 다이아 실버, 저 다이아 실버와 또 크리스탈 실버는 완전 다른 느낌이거든요. 음. 어디 저희 글리터는 하나 같은 느낌이 없습니다. 맞아요. 자, 크리스탈 실버와 다이아 실버 두개다 포기할 나아요. 수 없습니다. 너무 예쁘게 완전 둘다 다른 느낌이어서. 음. 자, 이 아이를 또 총총총 올려줄 거예요. 지금 <웃음> 이제, 아, 눈뽕 글리터! <웃음> 네, 진짜 너무너무 이쁘네요. 그리고 <웃음> 달콤슈님께서 지금 저녁 준비하시느라 댓글은못쓰시만 눈으로만 보고 있는데. 아, 정말냐. <웃음> 말 필요 없는 거 잘려. 달컴슈님오페 프리즘 진짜 많으시잖아요. 이거 없는 날에 네. 지금 장바구니에 가야 하는데. <웃음> 그... 자, 다이아 실버를 정말 소량 찍었어요. 네? 여기에 이제 톡톡톡 포인트로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다이아가 박힌 것처럼 반짝반짝이거든요 아 진짜 예쁘다 네, 위에 실버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래에도 이렇게 포인트로 실버를 넣어주시면 은 진짜 영롱한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자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키워 들어가도록 할게요 음. 가이아사... 자 여러분 선글라스에 네. 더 느껴야 합니다 와저 다이아 실버 발색한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우와. 다이아 실버 이분링함이 보이시나요? 이블링감 믹싱해서 발라준 거고요 찍어준 거고요 자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실 수 있어요 정말 다이아가 총총총 박혀있는 밤하늘의 별같은 느낌 다이아 실버입니다 네. 아,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저이 글리터 너무 좋아요 진짜 <웃음> 오빠 네. 글저터는다 사랑입니다 다이아 실버 받아주고요. 네. 그럼 네오 사파이어 제가 발색을 해왔거든요. 네네. 네오 사파이어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세요. 짠. 뭔가 되게 귀엽다 해야 되나? 완전 예쁘다. 또 아까 전에 주얼 프린세스와는 다른 느낌이에요. 어 맞아요. 네, 주얼 프린세스는 좀더큰 육각이고 음. 네오 사파이어는 잔잔하기 때문에 이두 아이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제가 2번부터 이거까지 표현한 거 있죠. 8번까지 네. 이런 식으로 연출하시면은 정말 그 가지고 계신 컬러젤 있죠. 컬러젤 위에 이렇게 올려만 주셔도 존재감 뿜뿜하는 아이고. 지금 여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파스텔 시럽을 보여 드릴 거예요 그 파스텔 시럽으로 만든 파스텔 시럽 틴트를 저희 짜요 클리어 믹스에서 지금 틴트 젤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 아이는 트로피칼 라임 음. 이거는 트로피칼 라임 파우더 플러스 오페 캔디에 있는 포레스트 그린 있죠 아, 그 아, 네. 아이를 믹스해서 지금 연두를 음. 만들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유리 틴트에 있는 보라 컬러가 있어요 음. 그 보라 컬러를 핑크 같잖아요 그 보라랑 클리어 젤만 믹스해 준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 그린님께서 바속물방울 표현해 주아 그러게요 진짜 예쁘겠다 아. 그린님 그 아트 한번 보여주세요 <웃음> 물밤을 숙제 늦지? 받았어! 그린님 네. 숙제! 네. <웃음> 자 이렇게 짜요 클리어 젤로 네? 오버레이 한번 하고요 네? 당황하셨어? 네? 우리 숙제 <웃음> 받으셨다 그린님 워낙 입자가 곱기 때문에 그냥 오버레이 간단하게 하시면 되세요 <웃음> 자 이렇게 오버레이 하고 선더 탑재 바르시고 그다음 나중에 마무리로 스와 같은 거좀 올려주시면은 참이랑 스와로 이런 느낌을 표현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뭐있죠? 네. <웃음> 음. 아까 크리스탈이나 있으셔가지고 조마조마하지 않, 않으시다고 했는데 네. 아 다시 조마조마하고 있다고 <웃음> 아, 진짜 지금 오늘 너무 예쁜 게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네. 정말 아직도 남아있답니다 여러분 네. 네. 이렇게 해서 3번 아트까지 저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님 네. 어딜 가요? 어, 이만 가어디야세요 숙제 갔다고 가버리면 어떡해요 그러게 <웃음> 숙제하러 가시나요? 보고 네. <웃음>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감독님 2번, 3번, 5번 아트를 했고요 네. 1번 아트 해야겠죠? 음. 1번 아트 자. 일번 아트는 제가 파랑색 팁을 발라놓았어요. 이 음. 아이 유경아를 한번 탔고 너무 심장이 무리가 와가지고 이어폰 빼고 음. 있어아 진짜요? <웃음> 아, 나라님 아직 아, 네. 아직 무리 오시면 안 되세요. 아직 아직 네. 안 돼요. 아직 아직 안 보여드리는 게 맞습니다. <웃음> 음.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오늘 신상 하이트 오션을 또 베이스로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음. 자 아, 화이트 오션 짜요제또 음, 등장하죠? 음. 짜요제 한번 짜주고 화이트 오션이 웨딩 할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웨딩 네일에 진짜 제격이죠 요즘에 결혼식이 워낙 많잖아요 맞아요. 이제 원장님들 이런 거 하나 있으시면 은 정말 예쁜 신부로 탄생을 시켜줄 수 있는 하이트 음. 오션 자 저희 화이트 오션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한번 해봅니다 자 화이트 오션 블링 다시 보실게요 와, 와 화이트 에서 조명 완전 네. 잘 받아가지고 네 화이트 오션 이자글자글함 <웃음> 보이시나요? 아. 자 이거 믹스해 볼게요 화이트 오션 믹스해서 진짜 화이트 오션 제일 만들면 너무너무 예뻐요 이런 느낌. 하이트 오션. 진짜 네. 너무 예쁘다. 네. 이거를 지금 1번 아트. 음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하이트 오션. 이렇게 깔아줄게요. 정말 하이트 오션을 이렇게 발라주시기만 하셔도 정말 블링하게 연출할 수 있거든요. 음흠. <웃음> 음. 그리니께서안 예쁜 게 없지만 음. 이거 진짜 예뻐요라고. 맞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지금 발, 바르니까 여기 하늘빛이 보이거든요? 어, 네네네. 네, 이렇게 하늘빛이, 아 하늘빛을 내포하고 있어요. 아 자, 이렇게 하이트 오션 위에 지금 뭐를 올려줄 거냐면 저희 오팔 프리즘 제품은 정말 있을 때겟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아, 그럼요. 저희 제가 정말 사랑하는 머메이드 하이트가 있어요. 이 아이. 네. 이 아이 모두 완판되어서 이제 단정이 되었는데요. 아쉽지만. 네. 자, 이 아이가 또 없으신 선생님들은 뭐? 저희 오팔 프리즘에 또 자개 느낌이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아 어, 알죠, 알죠. 네. 자, 오팔 웨딩도 있고요. 음. 오팔 웨딩. 자, 오팔 웨딩 자개 느낌 나는 거 보이시죠? 네. 자, 오팔 웨딩도 있고 또 머메이드 하이트도 있어요. 오. 자, 이런 아이들을 또 활용하시면 되시겠죠? 어, 네. 네. 자 이렇게 머메이드 화이트를 또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음. 저희 글리터는 저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때 컬러젤을 하나씩 오픈해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글리터를 컬러젤과 똑같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응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음. 이 머메이드 화이트가 진짜 장난 아니여가지고 네. 아, 근데 선생님께서 이거 꺼 있으면 음. <웃음> 자, 음. 수놀이니까 빨리빨리 개타이 하셨어요 맞아요 아, 산하산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아, 이제 완전 완판이 되었습니다 아 맞아 그러니까 네. 오판블레이크도 자게 느낌 납니다 라고. 맞아요 네. 자 이렇게 가지고 아, 계신 아. 자개 같은 거를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네. 음, 올려주고요 그다음에 이 사이사이로 어떤 느낌을 표현해 줄 거냐면 제가 아까 슈팅스타 같은 느낌 아, 러블리 윈드에서 3번 아쿠아벨. 2아이 대. 2아이 있죠? 아쿠아벨. <웃음> 너무 예쁘다. 2아이. <이> <웃음> 진짜 예쁘죠 어, 진짜 예쁘다. 2아이를 <웃음> 중간중간에 이제 미경화제위에 올려 줄 거예요. 아, 응. 어떡해. 이 아, 어2이 지금 더해지기만 해도 예쁘거든요. 네. 이렇게 여기 안에 지금 파랑색깔 글리터가 너무너무 예뻐요 음. 이렇게 총총총 그냥 올려 주기만 해도 정말 지금 시원한 바닷속에 표현되고 있죠? 응 음, 맞아요. 네, 그리고 인스타 지금 음. 들어오신 분들도 모두 안녕하세요. 모두 안녕하세요. 스테이크네 정말 아쿠아벨. 와 근데 이 아이 진짜 와 너무 예쁘죠. 러블리윈드 사정 세트에서 아쿠아벨. 그렇죠 네. 여러분 실물이 음. 갑입니다 정말 이건 실물로 보셔야 아. 돼요 제가 실물이 진짜 예쁘면 이렇게 카메라 화면을 안 보고 음. 살짝 이렇게 틀어서 실제로 본단 말이에요 자 오늘 몇 번을 실제로 본지 모르겠어요 자이 위에 제가 오늘 저희 신상 주얼 프린세스 있잖아요 아, 네, 네, 네. 그 아이를 올리기 전에 살짝 큐어를 한번 할게요 음. 자, 큐어 되는 동안 시간이 아까우니까 저희가 화이트 오션을 블랙 위에서 한번 문지르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이트 오션 방금 제가 베이스 컬러로 믹스해서 바른 느낌 보셨죠? 네. 자, 이 아이는 또 문질러서도 표현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산타탑 젤이 등장을 하겠죠? 몇초 큐어? 60초 큐어. 자, 60초 큐어를 해서 이 경화가 1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저희 화이트 오션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음. 방송을 하러 오면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는지. <웃음> 시간이 너무 잘 가네요. 근데 국지가 나요, 후국. 예쁜 거 보면서 음. 그런가 봐요. 자, 야 60초 할게요. 네. 다음에 저희 그걸 보여드릴게 어요 저희 산타 탑젤을 다 사용하시면은 이 공병이 생기잖아요. 네. 이 공병에 저희 짜요 클리어젤을 짜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아 정말 편하거든요. 아, 그걸 누구나. 한번 보여드려야겠어요. 자, 짜요 클리어젤의 공병 이렇게 남은 거에 저희 짜요 젤이 이렇게 100ml나서 정말 대용량이에요. 이아 이렇게 꼽습니다. 오,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짜줘요. 이렇게. 음... 이렇게 사용하시면 중간중간에 그 얇게 레이어드 하실 때 정말 좋거든요 네, 짜요 클리어제 네, 100ml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완전 얇게 한번 발라줄게요 또 이렇게 사용하면 브러시를 내장되어 있는 브러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거 구매하셔서 그냥 하나에 이렇게 짜서 계속해서 계속 리필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정말 편하다고 좋아하세요. 자, 이 상태에서 큐어를 하지 않고 음? 주얼 프린세스 있자. 신상품. 오늘 케첼이 트 상품. 맞아요. 별용기로 음. 하가는. 맞아요. 별용기로 되어요. 이 주얼 프린세스 안에 있는 이 육각형 핑크 있자. 이걸 사용해 줄 거예요. 육각형 핑크. 를 찍어서 한 3개 정도. 여기 하나 올려주고 네. 자두개 네, 그리고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 네. 현재 사라세 홈페이지 들어와 주셔서 네. 로그인을 해주시면 지금 6시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얼 프린세스를 올려줬어요 그렇지. 그랬더니 더 이쁨이 더해졌죠. 그렇지. 예쁜 거 더하기, 네. 예쁜 거는 더더더더 더, 더, 더, 더 예쁜 거라고. 음. 그 다음 마지막에 다 이런 자개, 아, 이걸 뭐라 하죠? 금박, 금박? 호일. 음. 네, 금박 호일은 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네, 집에 하나씩 가시면 네. 되실 거예요. 금박 호일을 흰색, 어. 가지고 계신 핀셋을 이용해서 음, 소량만 뜯어줄게요. 네. 자, 한이 정도. 이 정도만 뜯어가지고, 이 미경화 위에 올려놓고. 이게 정말 가볍게 달리네요. 음, 포인트 네, 될수 있게. 네, 포인트 될수 있게. 흰색 두 개로 뜯어줍니다. 올려놓고. 이렇게. 음. 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로 주시면 되세요. 민님께서 음. 샀어요 <웃음> 아 어떤 거요? 어떤 걸 쓰셨나요? 주얼 프린세스? 정말 풀안 하신 네. 거예요 민님 이렇게 금방 호일로 이제 좀 영롱한 느낌을 더해 주시면 은 완전 진짜 바다에 있는 보석 같은 느낌 음. 네, 이렇게 아, 포인트 아. 주시면 되세요 네네. 음. 이렇게 하고 저희 짜요 클리어 젤로 아. 오버레이 아. 하고 산타 탑젤로 마무리해주고 아. 완벽 자 이렇게 해서 1번 아트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네 자 1번 아트 아, 보이시죠? 아, 너무 예쁘지 아요네 완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민님 음. 아, <웃음> 귀여워 샀어요 음. 거의 다요 <웃음> 잘하셨어요 민 <미니>. 님. <웃음> 지금 세일하실 때 사셔야 돼요 아, 세일하실 네. 때도 네. 하셨는데 용란은 네. 진짜 오빠 포리지 아시잖아요 넘칠도록 담아주는 음. 이 사랑을 한번 느껴보세요 자 저희 화이트 오션 블랙 베이스 지금 사아따지 60초 큐어를 했고요 이 위에서 어떤 느낌으로 변하는지 보실게요 아까 믹스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네자 이제 블랙 베이스에서 미러를 했을 때는 자, 이렇게 톡톡 올려볼게요 보이죠 자 블루가 됩니다 자, 톡톡톡 올려주면서 자 올려주면서 굴립니다 아까 보여줬죠 미러하는 느낌 자 이렇게 퍼프하듯이 에어 쿠션 하듯이 아, 네. 콕콕 먹여줘야 돼요. 먹여줘야 돼요. 콕콕콕 먹여줘야돼요 먹여주십니다 먹여주시면 그냥 다 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살짝 남은거는 돌리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끝아 예뻐 보시죠? 이네 완전 블루미러이 완전... 깨끗한 느낌이에요 진짜, 아, 진짜 맞아요 감독님 갤럭시아트 지금 화이트오션 보이시죠 네. 이렇게 완전 블루미러를 연출을 또 하실 수가 있다 아, 저희 오팔프리즘 글리터는 워낙 정말 고급 글리터이고 정말 얇기 때문에 이런 느낌 표현이 가능하신 거예요 음, 지금 베이스컬러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 있고 지금 블랙에서는 이렇게 미러 표현까지 하실 수있으십니다 음. 완전 좋죠 네. 네. 하이트 오션입니다, 여러분. 하이트 음. 오션. 제가 1번 아트 베이스로 방금 사용한 하이트 오션. 음. 너무 네.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5번 모든 아트를 다 보여드렸어요. 와. 자, 마지막 이 4번은 진짜 이쁜데요. 또 신상이 등장합니다. <웃음> 자, 이번 신상은 <웃음> 어, 정말, <괜찮아요>. 정말 놀라실 <웃음> 거예요. 네. 오, 자, 끝이 없어요, 여러분. 네, 끝이 없습니다. 아까 민님께서 거의 다 사셨다는데 아, 어, 아직 언니. 다 사신 게 아니세요? 아직 네. 신상이 또 남아 있어요. 세상에. <웃음> 자, 네, 또 정리를 하고. 네, 이걸 또 어떤 신상이 음. 나올지. 자, 이건 그대로 사용할 거니까 <웃음> 지금. 자, <웃음> 오팔 프리즘 신상은 바로 우유 화이트 제품인데요. 자이 아이 뭐냐 저희 선생님도 다 아실 거예요 오팔 프리즘 그 오팔 캔디 오팔 캔디 네. 6종 세트 아시죠 틴트로 아, 만드는 거 제가 항상 지금 유리 클라우드 아스텔에서는 지금 유리 틴트 4종을 사용했죠 네. 유리 틴트 저희 틴트 세트가 유리 틴트 4종 다음 블루밍 틴트 4종 그 다음에 트로피카 라임 그리고 오팔 캔디 6종 이거를 제가 해석해서 틴트화 시켜서 만든 거를 항상 방송에서 많이 보여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음. 그래서 저희 틴트가 지금 이렇게나 틴트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오늘 파스텔 틴트까지 만들 수 있는 이거 이렇게 했잖아요, 추가가 이거. 되었어요 음. 대박이죠? 이거 어떻게 좋았어요. 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아, 아까 네. 이거 공병도 네. 이거 많이 들어왔다 그랬는데 산화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공병도 이제 산화산에 오늘 이렇게 오팔프리즘 틴트 공병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네, 수 있어요. 한 개부터 구매 가능하세요. 네, 네. 원하시는 개수만큼 구매하셔서 여러 가지 나만의 DIY 그 틴트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음. 네. 선다 화이트 선다 파스텔. <웃음> 그렇죠 자 지금 제가 화이트 우유 화이트 입자를 보여 드리고요자 정말 우유 화이트를 음...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도 <웃음> 정말 우유 화이트는 은사나사에이 음... 프리미엄 용기로 입고가 됩니다 음... 그래서 이걸로 프리미엄 용기는 지금 기본 용기와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12ml에요 기본은 5ml거든요 어이, 이 차이 어이, 보이시죠 엄청 네, 프리미엄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원하는 컬러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음... 제가 화이트를 저희 틴트 솔루션이 있어요. 파란색 입고 되어 있는 오팔프리즘 틴트 솔루션 500ml 이 아이만 있으면은 정말 틴트를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만든 것만 해도 어, 수영개가 넘거든요. 수영개가 <웃음> 넘는데 내가 원하는 컬러를 다 만드실 수 있어요. 네. 이제 온 세상색 다 만들 수 있네요라고. 맞아요. <웃음> 그리고 그걸 보여드릴 게 있는데 오팔캔디에 있는 그 그린이 있잖아요. 네. 포레스트 그린. 음. 자, 포레스트 그린이 색상이 그린 같지가 않죠. 근데 이거는 완전 고농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음. 이 아이를 저희 틴트 솔루션에 음, 비커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커라든지 아니면 집에는 비커가 없으신 선생님들은 종이컵 있죠. 종이컵 한두개 정도 어, 겹치신 다음에 틴트 솔루션을 먼저 붓습니다. 음. 자, 틴트 솔루션을 부을 때는 제가 팁이 있어요. 어, 자, 오케이. 이렇게 저희 공병을 사시면은 5, 팔브리 틴트 공병 사시면 내장 브러시 있죠. 네. 이 내장 브러시를 저희 아크릴 하듯이 아, 약간 이렇게 대고 따라 주시면은 이렇게 하나도 흘리는 게 없어요. 아. 보이시죠? 네 네, 이 상태에서 지금 포레스트 그린 파우더를 저는 이렇게 그 통제 스파출라가 있어서 이거를 음. 지금 사용을 하는데 통제 스파출라가 저희 나라에는 많이 없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또 방법이 있죠. 다이소에 가시면은 이거 귀익에 <웃음> 500원에 두 개가 들어있어요. 집에 다나수 있으시죠? 이걸로 <웃음>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엽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농축이기 때문에 이파랑색 같은 느낌 보이시죠 근데 이 아이를 풀어주면 은 진짜 오팔 캔디를 희석할 때는 정말 소량을 넣어서 소량을 넣었죠 소량을 넣어서 충분히 희석을 해줍니다 처음부터 진는 색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거를 용해시켜주고 또 조금 더 넣어서 용해시켜주고 해서 차츰 내가 원하는 농도를 맞춰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오팔 캔디는 처음부터 많은 용량을 넣어 버리시면요, 이 솔루션에 저희 틴트가 틴트 파우더가 희석될 수 있는 볼륨이 있거든요. 어. 근데 그걸 초과해 버리면은 아 뭉쳤어요, 아. 어, 알갱이가 생겼어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음. 그래서 충분히 희석을 시켜 주고 이게 희석이 다 됐으면은 또한번 넣어서 양을 맞춰 주고 음.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지금 이 컬러와 제가 두 개를 만들어 왔는데 자 보실게요. 자, 같은 포레스트 그린이에요. 같은 포레스트 그린인데, 보기에는 같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틴트 솔루션에 파우더 양을 얼마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같은 초록이라도 이 아이는 좀더 연해요. 오, 자, 네. 연하죠? 근데 응. 네, 틴트 파우, 틴트 이제 그 파우더를 좀더 넣어서, 진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아, 어, 확실히. 그렇구나. 보이시죠? 그래서, 항상 추천드리는 거는, 틴트 솔루션을 먼저 붓고 그 다음에 파우더 양을 넣고 희석시켜 준 다음에 또 파우더를 넣고 하시잖아요 음. 모든 유리 틴트, 오팔 캔디, 블루밍 틴트는 다 그렇게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유 화이트는 또 다른 파우더입니다 그래서 우유 화이트는 그냥 처음부터 많이 넣으셔도 돼요 어, 처음부터요? 네 처음부터 많이 나오돼요 그러니까 틴트, 파우더 따라 다른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오팔 캔디, 블루밍 틴트, 유리 틴트는 자 처음부터 많이 넣는 게 아니고 소량씩 믹싱을 하면서 만들어준다 음. 그렇지만 우유 화이트는 처음부터 많이 넣어도 된다 자, 아시겠죠? 우유 화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 틴트는 다 이렇게 용해가, 용해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우유 화이트 같은 경우는 무겁기 때문에 화이트 컬러는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라앉아 있거든요 네, 네. 이거를 흔들어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음, 네. 아, 네, 네, 흔들어서 흔들었으면... 네, 우유 화이트 만드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 지금 다들 기이게 음. 한, 좀기이기를 손에 들렸어요. 음. 저도 기이개로 한다고. 맞아요. 이거 진짜 이비커도 500원이면 사시거든요. 아 이런 거 하나 있으시면 격작가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아, 이게 좋아요. 미니, 미니 비커 치시면 되세요. <웃음> <웃음> 또 이걸, 이걸 탐내시는 분들이 많으시라고요 아, 맞아요. 선생님이 쓰는 거다저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미, 미니 비커 <웃음> <웃음> 네. 네, 네, 네. 자 이렇게 자 틴트 솔루션 따를 때 저희 오팔프리즘 틴트 공병 구매하시면 들어있는 브러쉬로 이렇게 대신 다음에 따라준다 음. 자 보이시죠 음.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이 양도 많거든요 음. 정말 소량으로 소량의 양만 하고 우유 화이트를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듬뿍 우유 화이트는 우와, 듬뿍. 넣자마자 바로 용해가 됩니다 보이시죠? 어, 진짜 우유 같아요. 정말 우유가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유리 틴트와 오팔 캔디와 블루밍 틴트랑 사용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음. 자, 이거는 듬뿍듬뿍 듬뿍 넣으셔도 돼요. 듬뿍듬뿍 어, 듬뿍 넣으세요. <웃음> 그렇기 때문에 어. 이 프리미엄 용기로 들어온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정말 어, 틴트 솔루션 양을 작게 하고 거의 뭐 예를 들면은 틴트 솔루션 이만큼이면은 제가 우유 하이트 파우더를 한이 정도 넣어줬어요. 네. 자, 저 액체는 뭔가요? 저5 오팔 프리즈는 틴트로 만들어주는 틴트 솔루션 500ml이고요. 사라에 네. 입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와 저희 파우더 지금 유리 틴트 4종, 블루밍 틴트 4종, 트로피컬 라임, 그리고 오팔 캔디 6종. 자, 이렇게만 해도 지금 6종, 4종, 4종, 14종에 트로피컬 라임 추가 15종. 네. 예, 아니, 오늘 우유 화이트까지 16종이에요. 자, 이 아이만 있으면 은 어, 모든 컬러의 틴트를 다 만드실 수 있어요. 음. 자, 이렇게 화이트 된거 보이시죠? 음. 자, 이 화이트에서 지금 네, 화이트를 만들었어요. 이제 파스텔을 만들 때는 지금 초록 만들어 놓은 거 보이시죠? 네. 초록 만들어 놓은 걸로 이 화이트에 떨어뜨려 줍니다. 음. 이렇게. 이렇게 초록 만들어준 걸로 떨어뜨려, 지금 양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초록 만들어준 거를 이렇게 부어줄게요. 우와. 자, 이렇게 되면은 우와. 완전 예쁜 초록 파스텔 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선생님께서 네. 16정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네요. 그렇죠. 플러스, 플러스 알파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유리 틴트에 있는 핑크 펀치 있죠? 핑크 네. 펀치를 이 화이트 지금 실험 만든 거에 핑크 펀치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 핑크를 만든 거고요 음 네, 그러니까 우유 음 화이트 하 있으시면 이 파스텔 다 만들 수 있어요 초록색은 이해하고. 제가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린 거고요 네. 자, 이 아이는 뭐겠습니까? 아 우유, 유리 틴트에 있는 블루 마운틴 자, 블루 음 마운틴과 지금 우유 화이트를 믹스해서 만든 거 음. 근데 추천드리는 거는 항상 우유 틴트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요. 아. 그 다음에 진하게 발색해 놓은 공병에 들어있는 아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많이 만드시지 마시고 한이 <웃음> 정도만 하시는 거예요. 한이 정도만 해가지고 희석을 우유 화이트 시킨 다음에 이거를 방울을 한 네다섯 방울 정도 떨어뜨려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컬러감으로 이제 만드시면 되시는 거예요. <웃음> 네. 네. 그만 신상님. 네. 그래서 <웃음> 이렇게 지금 허니 옐로우잖아요. 네 우와. 밑에 지금 화이트 우유 화이트 가라앉은 거 보이죠? 네. 흔들어 보겠습니다. 네. 파스텔 <웃음> 보이시죠? 같은 네 같은 거 맞죠? 가, 같은 병입니다. 같은 맞죠. 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보셨죠? 이렇게 사용하실 아, 아, 수 있다는 아, 거. 윤수현님 어? 안녕하세요. 캬하고판타란님도 네. 액체에 음, 불어보시고 네. 네. 후다닥 하고 네. 가셨네요. 어, 빠를 사실 이렇게 됐나봐요. 맞아요. 지금 빨리 이렇게 해서 다음 4번 아트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설명을 해주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요 <웃음> 음. 어, 저번 시간에 트로피칼 라임 만드는 것도 보여드렸거든요. 음. 그것도 한번 방송 참고하시면은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저희 짜요 클리어 젤을 세번을 짜줄게요 네, 그리고 일반 틴트젤과 같은 데 만들어 쓰는 거로 나온가요? 젤이랑 같이 쓰는 건가요? 라고 네 젤로 쓰는 건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화이트 시럽 컬러를 발랐고요. 음. 가운데 라인의 중앙선을 한번 그어줬어요. 음. 그런 다음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자, 짜요 클리어 젤을 짜놨죠. 자, 짜요 클리어 젤에 방금 제가 파스텔 틴트 만드는 거 보여드렸죠. 음. 이 파스텔 틴트를 이렇게 떨어뜨려줍니다. 음. 한세 번씩. 음. 자, 하늘. 그 다음에. 핑크는 저희 유리 틴트 안에 있는 핑크 펀치와 믹싱을 한 겁니다 네. 자, 핑크 펀치 일단 노랑 같은 경우는 저희 오팔 캔디 안에 있는 허니 옐로우 허니 옐로우가 지금 우유 화이트를 믹싱한 거자 음. 하늘 같은 경우는 저, 저는 저그 블루 마운틴이랑 오팔 캔디 안에 있는 아 유리, 그거 뭐야. 블루밍 틴트 블루밍. 안에 있는 페르시안 블루가 있어요. 네. 그 아이 같은 경우는 페르시안 블루를 보여주면, 음. 페르시안 블루는 지금 이쪽에는 파란색이 있는데, 아래쪽에는 펄을, 펄이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아있거든요. 네. 이 위쪽에 파란색만 해서 믹스해주 거예요. 음. 네. 저 펄도 이렇게 흔들면은 펄 틴트 되는 거 아시죠? 그럼요, 그럼요. 네, 펄 틴트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믹스를 해줄게요. 너무 음, 다행히 보시면서 해주시고 계셨나봐요. 네. 근데 이제 애기 데리러 가야 돼가지고, 음. 그만 간다고 하던 거는 제가 보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라고.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파스텔 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저희 틴트 자체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파스텔 젤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음. 빠져들죠, 마라님. 네. 그 우유 화이트 틴트를 제가 그 발색을 보여주기 위해서 블랙 젤을 한번 발라가지고 블랙 젤을 60초 큐어를 해서 미경화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한번 우유 화이트 믹스한 거를 떨어뜨려볼게요. 자이 아이 60초 표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파스텔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등장하는게 지금 원래 믹싱해준 핑크펀치 핑크펀치랑 그 다음에 블루 마운틴, 그리고 오팔 캔디에 있는 허니 옐로우가 등장할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제가 여기다가 조금씩 떨어뜨려 놓을거예요 네 색이 확실히 다르죠 네. 원색적인 느낌과 파스텔을 활용해서 지금 <웃음> 4번 아트를 보여드린 건데요. 이 아트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실게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브러쉬를 준비를 하고요. 자, 이렇게 발라놓은 거에 지금 허니 옐로우를 좀 가지고 와서 좀더 진하게 만들어줄게요. 파스텔에, 그런 다음, 이제 옐로우를 올려줄 거예요. 옐로우를 이렇게 올려주고, 다음, 핑크. 자, 핑크 파스텔에 핑크 펀치 조금 찍어서, 또 조금 진한 파스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핑크 펀치. 어, 이쁘다. 네. 이렇게. 자, 핑크 펀치 올려주고, 이 경계는 지금 파스텔 컬러로 이렇게 채워줍니다. 음 자, 보이시죠? 네네. 그런 다음 하늘색. 자, 하늘색으로 시럽 만든 거이 군데군데 발라주시면은 정말 여리여리하게 되겠죠? 음 네. 약간 마블이 바로 돼요. 면 이제 블루 마운틴은 조금 더 믹스해서 좀더 진한 느낌의 하늘도 가져옵니다. 음. 어, 괜찮다. 음. 자, 이렇게 되셨죠? 네. 이거 큐어 30초만 음 할게요. 네, 틴트 공병도 사라산에다 입고 되어 있으니까. 완전 쉽게 이제 틴트를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나만의 d i 틴트 만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젤로 다 만들었을 수가 있다. 음. 다음에 지금 오늘 신상 러블리윈드 사종이 등장을 하겠죠. 이거 위에 이제 러블리윈드를 올려주면은 아트가 끝나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음. 너무 너무 음. 예뻐요. 간단한데 너무 예쁘죠. 간단한데 진짜 예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음. 자, 러블리윈드 사종을 이렇게 아, 준비해두고. 짜요 클리어 젤을 이렇게 네 군데 짜줄게요. 그런 다음. 아래 틴트 베이스로 지금 틴트 젤 맞는 거 보셨죠? 응. 이 아이 위에 이제 짜요 젤로 자, 우선 2번 제가 에프리코 사용을 할게요. 에프리코를 이렇게 믹스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에프리코 음. 음. 지금 노랑색이 어울리면 예쁘겠죠? 네. 오케이. 에프리코 올라가고. 자, 1번 베이비 아이스. 자, 1번 베이비 아이스도 믹스해 볼게요. 음. 자 베이비 아이스 지금 파랑 위에 또 올려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 3번 완전 이쁜 아쿠아벨 음. 자, 아쿠아벨이 들어가면은 완전 포인트가 되어요 아쿠아벨 이렇게 군데군데 음. 올려줍니다 이쁘다 음. 이쁘다 그 다음 4번, 러브 힐. 음흠. 자, 이 핑크 위에 이렇게 올려서 저 옆에 프리즘 글리터를 올려주면은 아트 끝입니다. 아, 보이시죠? 이미, 이미 네, 네, 이게, 이게 지금 이제 4번이고 음. 가운데 이제 참 가지고 계신 걸로 디자인을 해주시면은 이 4번 느낌까지 다 마무리가 되시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번 아트는 모두가 끝났고요 네. 자 2번 아트 같은 경우는 정말 빨리 끝날 거예요 네. 자, 이거 빨리 한개 보여드릴게요 네 그렇죠 음. 지금 이 아이 지금 반사 프리즘을 사용해서 지금 컬러 반사를 만드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저희 트리플 키트 아시죠? 아, 저희 트리플 키트 안에 있는 베이스 젤을 사용을 할 겁니다. 네. 베이스 젤. 이스 로퍼를 해주고요 반사프리즘 같은 경우는 찍거나 뿌리셨을 때 푸셔로 뿌릴 때 가장 예쁜 표현을 하실 수 있는 글리터예요 음. 반사프리즘을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자, 바로. 네 바로 찍어요 음. 자, 반사프리즘 네. 한번 열어서 이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서 자, 예쁘다. 정말 또 다이아 실버와 또 다른 느낌이죠. 네, 네. 자, 이 반사 프리즘을 콕 찍을 거예요. 자이 아이를, 자, 사람 손톱이면은 이렇게서 해 이렇게,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되시겠죠? 아, 고객님 손을 가져와서. 자 이렇게 예쁘다. 찍기만 하면은. 바로 착 달라붙어요 이거는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네. 이렇게 찍고는 자 이렇게 톡톡톡 한번 해줍니다 음, 그럼 요철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큐어 들어가면 됩니다 아, 어. 정말 예쁘죠 네네. 이거 반사 블링 자체만 올려도 이렇게 예쁜데 오늘 컬러 반사 만들면 얼마나 아. 예쁠지자꽉 음. 차는 블링감이라는 것입니다 60초 큐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그 사이에 지금 아까 60초 큐어한 블랙이 나왔죠 이하이 매서 감독님 네. 우유 화이트를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네네네 어, 우유 화이트 제가 알료가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어 준다고 했어요 자, 미경화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우유 화이트를 떨어뜨려 봅니다. 짠 음. 터지는 거 보이시죠? 우와, 진짜 예뻐요 이거. 자 이렇게 이 우유 화이트만 우와. 떨어뜨리기만 해도 바로 물방울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음, 독특하다. 독특하다. 그치? 자 우유 화이트 이렇게 음. 음. 완전 조금 조금 올려주면은 자 이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우유 화이트, 지금 이건 우유 화이트 젤을 만들어준 거예요. 음. 저희 짜요 클리어 젤과 우유 화이트를 믹싱하시면은 바로 우유 젤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또 우유 화이트 떨어뜨려서 지금 큐어까지 한 느낌. 음. 짜요 클리어 젤 오버레이 하고 노 나이프 탑젤 바른 느낌. 막 음. 떨어뜨린 느낌.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답니다. 네. 네. 우유 화이트. 음. 자, 이렇게 해서 반사 프리즘이 큐어가 되었어요. 여기서 짜요 젤로 오버레이를 한번 해줍니다. 그 틴트 젤을 만들었을 때 표면이 골, 고라, 골, 그러니까 표면이, 어, 매끄러워야 예쁘게 발색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짜요 젤로 한번 살짝 가볍게 오버레이를 할게요. 바로 틴트를 떨어뜨리면은 이 글리터 부분이 착색이 되시잖아요. 그래서는 그 방법보다는 짜요젤로 한번 올려준 다음에 짜요젤과 저희 틴트를 믹싱해서 틴트 젤을 만든 거를 바르는 거 추천드려요. 음. 네. 그러면 반사 프리즘의 영롱함까지 이제 그냥 틴트 떨어뜨리면은 반사 프리즘까지 이렇게 염색이 된 그런 느낌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이 좀 달라지세요. 자, 이렇게 큐어할게요. 음. 자, 그 다음에 저희 트로피칼 라임 아시죠? 아, 그럼요. 자, 트로피칼 라임을 제가 라임 젤로 이렇게 오팔 프리즘 틴트 공병에 만들어 놓았어요. 저희 틴트 솔루션과 함께. 자, 근데 지금 이 색깔의 느낌은 조금 저는 평소에 틴트로 사용하도록 해서 많이 진하게 해놓진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젤로 만드실 때는 트로피칼 라임을 조금 더 믹스를 해서 진하게 만들 거예요. 자, 이만큼 콕 찍을게요. 그런 다음에 트로피칼 라임 만들어 놓은 아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조금 더 진한 시럽이 되었죠? 이 아이랑 저희 짜요젤을 믹스를 해서 트로피칼 라임젤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거에서. 보이시죠 네, 완전 형광 지금 요즘에 완전 유행하고 있는 컬러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믹스를 해줍니다 익상화 시킨 거를 짜요젤과 믹스해서 트로피칼 라임 젤을 만들어줬죠 이 아이를 지금 반사 프리즘 위에 발라주면 어떤 느낌을 변하는지 보실게요 보이시죠 와. 자, 지금 올리자마자 컬러 반사가 완전 매끄럽게 되는 것 보이십니다 네. 완전 매끈하게, 바로 예쁜 우와. 라임 틴트가, 라임 반사가 되었어요. 우와. 완전 예쁘죠?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가 지금, 지금 5번에 있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음. 네. 아, 이렇게 교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시럽젤로 정말 유용하죠? 이렇게 음. 내가 원하는 시럽제를 저희 틴트 시리즈 모든 것과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유리 틴트에 있는 그 망고, 어, 핑크 펀치. 핑크 펀치. 그럼 이번은 망고 피치. 그럼 이건 핑크 펀치 플러스 라임. 네. 그리고 트로피칼 라임. 트로피칼 라임 플러스 올 그, 뭐야, 저희 그린, 포레스트 그린. 포레스트리. 오팔 캔디에 있는 거. 음. 오팔 캔디 포레스트 그린에 라임 컬 라임 트로피 칼에그 다음에 블루까지, 블루 마운틴까지 믹스한 거. 자, 그리고 이건 유리 틴트에 있는 블루 마운틴, 음. 유리 틴트에 있는 퍼플, 퓨어 바이올렛.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젤을 만들어서 올려주시면은 이 컬러 반사를 다만들수 있답니다. 완벽. 네. 역시 워크프리즘이라 잘 꾸미실 수있요니 완전 쉽죠? 자, 이렇게 해서 나왔고요. 이 아이의 선호탑 젤로 오버레이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짜요 젤, 선호탑 <웃음> 어, <웃음> 젤로 마무리하시면은, 짜요 클리어 젤 오버레이 선호탑 젤 마무리하시면은 끝입니다. 블링감 죽지 않는 거 보이시죠? 아, 이름 그대로 카니발. 네, 정말 이름 그대로 카니발. <웃음> 이렇게 해서 이번 아트는 완전 쉽게 끝이 <웃음> 났어요. <웃음> 정말 쉽죠? 응. 누구나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오늘 선생님이 저몇 네. 개의 티를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요 열심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손에 하나만 올리셔도 정말 아, 예쁘다. 포인트가 되면서 예쁘게 여기 스와랑 정말 매칭하기 좋은 저희 반사 프리즈 음. 컬러 반사 꼭 만들어 오세요 음. 음.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 캡처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맞아요 캡처 이벤트 할때 지금 이제 정리 한번 하면서 캡처 음. 이벤트 하셔서 오, 오늘 예쁜 주얼 프린세스 개타시기를 갈아줄게요. 결론기로 드리니까요 여러분, 필수 히스테꼭 같이 해서 올려주시면, 세분께 추첨을 통해서 주얼리, 맞죠? 네, 주얼 프린세스. 주얼 프린세스. 자, 주얼 세 분께 프린세스. 네. 필수 히스테이크는 사나센, 사나센 TV, 오팔 프리즈, 오프리 연시장 아트, 마린 미러 아트, 썸모카니바 아트. 네. 네. 네, 이렇게 히스테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 세팅하고 한번 캡처 들어갈게요. 네. 그러니까 캡처 많이 해주세요. 네. 별용기 두고 음. 제가 지금 바닥까지 갖고 있단 말이죠. <웃음> 정말 예쁘니까 캡처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원래는 아트 하나씩만 보여드리는데 제가 오늘, 오늘 복습하게 하시라고 아트를 다 보여드렸어요. 완전... 네. 완전 빡빡 채워서. 오늘 예쁜 신상들도 다 알려주셨고 이 신상들로 네. 어떻게 예쁘게 나타나는지도 다 알려주셨고 네. 기존에 있던 예쁜 것들도 다시 가져오셔서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으니까요 저희 오팔 캔디, 유리 틴트, 블루밍 틴트로 음. 이렇게 틴트도 만들고 틴트 젤도 만들고 이렇게 연출을 해보세요 네네 자 그럼 캡처 캡처 자 캡처할게요 <웃음> 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네, 여러분,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 음. 지금까지 오팔프리즘 아트 양고개발 시장 박예원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도 또 좋은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